와! 오늘 의 물건은 전파가방은 전파는 접아말 아, 꼬여 가지고 진짜. 아 씨. 와이파이 급지에요다파 다시 다시 쉬쉬 쉬. 나 갑니다. 전파가방 파밍하고비상호 줄로 어디 올라가서 드론 전박이아 뭐야? 드론은 먹지 말죠. 빠빠빠빠빠. 이거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와! 잡았다. 주목으로 가. 아, 안 되겠다. 지붕 전버 리부트 한번 가자. 어디 지붕? 옛날에 아, 산옥에서 지붕 점보 했었잖아. 지붕 좀 보는 원이 잘 따라줘야 되잖아. 잘 따라주겠지 뭐. 좀 보하겠다는데 뭐 들어와죠 지붕. 지붕 어디 있는 지붕? 아니다 찐삼. 찐삼 지붕? A I 는 어떻게 하라고?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해줘 메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기 여기 여이에기 여기 기기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에? 올라갈 수 있겠다. 어, 어떻게 올라갔어? 그 응. 계단에서 점프해. 이거 비비는 거 사라졌냐? 이거네요. 레오. No. 다 우리 때문에.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괴롭히지 마세요. 야, 이거 이거 어때? 뭐야? 에? 나 보여? 나 보여? 나 보여. 오, 그안 보. 됐다 됐다 이거다 이거다. 너 지금 그루트야? 너지. 열매야 열매. 너 열매야. <웃음> 아 열매야? 열매야. 야 키위는 열매가 맞았구나 음, 너가 이런 식으로 숨으면 될 듯? 우리는 어디에 하지? 나무가 없는데 근처에? <웃음> 여기라도 숨을까? 저쪽 판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일자로 쭉 있으면 어떨까? 에이. 그럼 저쪽 판자에 내리라고 했어야지 병신 김계정 너는 또 어떻게 올라가? 차 하나 갖고 올까? 아냐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 가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우쌰 no. 차. 차 가져와 <웃음> 어. <웃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지 돼? <웃음> 네? <No. 웃음> 차 가져와 <아니야>. 야, <웃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피지컬이 안 되니까 이거도 그냥 <웃음> <웃음> 얘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네, 되게 한심하다. 우리 차에다 올리자. 여기서 에휴, 머리를 써야지. 어야야야 뭐해? 뭐해? 뭐해? 왜 죽여요? 나 회복 좀 해줘. 뭐해 뭐해? 귀 예? 뭐야 귀여. 나 귀엽지 좀. 너 말고 새끼야. A few moments later.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귀여울지도? 야, 자 우리 원이일 뭐야, 야 그럼 다음 지붕. 비상호출 찾아 비상호출. 저기 올라가야 돼 이번. AI 만나면 어, 주먹으로 어, 이긴다는 마인드야. 어야 비상호출 네. 발견 야다 나와 네, 저, 야 노. 잠깐만 공간이 공간이 어 가방 가방 띄고 해야겠다 야 살짝 바람의 날에 이거 레벨 모자라가지고 못죽는 그거 야 어디서 하지? 야, 바로 앞에 있다 중소 빨리 야 여기 네. 아, 맞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고 있어, 이 새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래 야 잠깐 오. 들어가 있어 <웃음> 헬로. 야 비상호출이 하나 더 있다 비상호출 하나 더 있다 가방 가방이 없어요 야 조끼 먹은다 먹으면 돼 조끼 했어, 했어, 했어.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저기, 저기, 뛴다, 뛴다. 빨리 와, 빨리. <웃음> 야, 이번 좋다. 이번 가자. 야, 저기, 제일 높은 저, 저, 저 꼭지 있지, 꼭지. 오케이, 오케이, 꼭지점. 즉, 음. 낙하산 펼쳐요. 알았어, 잘. 어? 아, 펼치라고 해서 지금 바로 펼쳤어. 괜찮, 괜찮, 괜찮. 어, 나 좀, 나 좀, 나 좀. <웃음> 에라이씨. 설마 김계전 올라가야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어디가 동료들아 오야용신대야 용룡이 <웃음> <웃음> 아니야 방금 전에 록스가 용룡이 살렸어 에 록스가 나 살려줬는데 록스 <웃음> 밟고 용룡이가 완충 작용했어 <웃음> 와 이런 게 되네 너 고무 인간이야? <웃음> 나 여기서 비상 호출 부를게 아니 거기 바로 내려와서 불러야지 <웃음> 우리가 어떻게 따라고 무하야 <웃음> 아, 우리 우리 또 구해 우리 찾아봐 올라가자 우리도 한번더 해? 거기 있어봐 찾아오자 캠파할바 찾아보자 어어어 야야야야야 야, 야. 날 쏘는데 아애기이다 야야야야 저 죽여 주먹으로 때려줘 오케이 나문데 나문데 어잉? 벡터, 야, 이거는 좀. 아, 아, 근데, 우리는 씨... 어떡하라고요? 아, 이걸 못올라 왜? 아니면, 지금 너 내려와서 다시 깐 다음에 또 올라가자? 그래, 그러자고, 차라리. 아, 내려보라고 다음 원까지만 보자. 다음 한다, 한다. 아, 나, 야, 다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원까지만. 야, 에이, 이 새끼 밟아. 에라이 새끼야. 밟아. 어어, 야, 야, 샷건 들었어. 이거 돼? 에이, 안 되죠. 밟아. <웃음> <웃음> 복종하는 거야? 저 <지금> 밑에서? <웃음>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 어, 괜찮은데요? 여기, 어? 여기 나쁘지 않은데? 4번? 모르니까 빨리 그냥 일단 해 4번, 4번 한번 가봐? 가봐 가봐? 자, 일단 중계정 받쳐 야 받침대 만들어 아니야 혼자 어, 내려갈게 해봐. 혼자 내려갈게 아니야, 아니야. 아, 발아발아발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 누워 봐 밟아 밟 얘들아 날 받아줘 아! <목소리> 와, 와. 안밟았어 아, 임마. 맞다 그 열어! 나체가 <웃음> 개 뜨거운데 예정이 지금? 어우, 나 지금 피 조금 나는 걸지도? 야, 너석강판 이제 다 쳤겠다. 이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챙겨? 임마. 아이, 아이, 아, 아. 뭐 오조 좃잖아. 우에. 야, 슬슬 슬슬 내릴 준비 바로 해야 돼요. 에이. 어디냐? 지금에도 지금. 지금! 해줘, 지금. <목소리> 어, 여기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여기 핑핑핑핑 뒤에 뒤에 뒤에 야, 검은들 검은들 검은들 무조건 가능이지. 뭐... 아야짬바가 있는데 정보 먹으면... 아 이거는 진짜 죽어 그냥. 진짜. 이거는 죽어야지. 어, 야 진짜... 여기 아늑하다. 진짜. 아 좋은데? 진짜 좋은데? 아 설마 병룡이.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우리 집 별이도 해. 썩쏙쏙 어? 바이 틈에 바이 틈에 썩쏙쏙 객관구들 마냥 잘 박혀 있네이좀 <웃음> 징그러워 이거 좀 여기 여기 진짜 개꿀이다 내이 위에 겹쳐 볼게 하나 둘셋야 패배 야명더한명더한명더한명더한명 더. 아니 오른쪽 오른쪽 위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야 네가 올라가 봐 내가 여기서 올라가 볼게 거기서 올라가 봐 아, 얜뭘 아, 못해. 아, 왜 이렇게 모자라냐. 아,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니가 그 위에서 겹쳐서 올라가는 거지. 아, 아, 자기장! 아, 여기 갈걸. 하나 더 찾자, 빨리 내려가서. 아, 하나 더 찾아, 하나 더 찾아. 야, 페이지 4면은 50초 안쪽으로 할수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야, 내려가는 거 개웃기네. <웃음> 그아유 근데 다 털려... 털렸 아니 안 털렸네? 짱이다 야 이게 덕창 <목소리> <컴퓨터> 뭐야? 뭐야? 가보았 해도 돼 하하하하 그냥... 우리는... 그냥 지붕을 올라가는 게더 나을지도 아 우리 지붕 좀 보였잖아 예 네, 지붕 올라가는 게더 나을지도 예, 이번 돌 대박이었는데 와야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가볼까? 밑에 한번 비벼 봐? 가봐?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여기 사람 사람이요? 어디요? 드론이야? 드론으로 보고 있어? 아니 그냥 내 눈으로 저거 AI 아니야 와! 왜? 와 다리로 가 어쩔 수 없어 네, 다리 위에 있으면 좀잘 보이기는 해요 나좀 암벽 한번 등산해볼까요? 택도 없을 것 같던데요 이 암벽 뒤에 있지 사람? 어딱이번핀두명 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다 올라왔어요 뭐야 내 눈앞에 보급 어, 네세 그... 어? 여기? No. 여기? 오, 나랑 좀 가깝니 혹시?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여기 핀 계속 지키고 오른, 오른쪽으로 가는 중 여기 여기 여기 오 진짜다 어어어어어어... 용이이가 죽어? 이거는 조금 곤란한 무덤 이상에서는 어그로 끌어. 야, 에이, 미안한데, 수, 나... 어떻게... 나... 고립되어버린 걸지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 존버 자리였던 걸지도. 어, 야, 야, 음, 얘들한테 음, 보인다. 우리... 야, 저기, 저기, 야보급쪽으로 간다. 그럼 뭐야? 우리 못 쏴. 와, <웃음> 여기 바위 레전드네. Hello. 야, 여기 나한테 킬링이가 붙었어. 이거 어떻게... 흥도시지마. 흥도시지마. 흥... 야, 드론으로 시선을 결정할게. 하면 뭐 뭐가... 하면 뭐가, 뭐, 뭐가 뭐, 좋아? 시선. 잠깐만 아, 이거 4대4예요 여러분들 4대4? 4대4라고요 4대4? 4대4? 나 죽었는데? 어떻게 4대4 어? 그러네? 아 우리 드론 있잖아 아, 아, 아 드론도 인수로 치면... 튀는구나 에 그런거야? 아 그럼요 아, <웃음> 드론이... 야 이거 중간으로 이렇게 가죠선 있는 사람 아, 앳다 앳다 앳다 동료가 죽고 있어 록스가 죽겠다 록스쿤 괜찮은거냐고 우리 어야 지드끼 싸운다 싸운다 어. 야 근데 혼자 어... 있는 애가 잡은 듯? 야나 살려줄래? 어? 혼자 인애가나 잡은 거 아닐까? 저기 저좀 금방 죽는데 그렇게 늦게 오시면. 어 죽을지도. 야, 니 애들 신경 안 쓴다. 우리 의 우정을 여기서 한번 어? 아, 아 한명 남은 놈 죽었어. 우리 장빼 봐. 야, 3대 4야. 3대 4. 우, 아! 있어. 제 애들 쪽이야. 우, 아! 괜찮아. 나안 죽었어. 야. <웃음> 야, 이건 아니지. 우리 우, 함께잖아. 우, 이건 아니지. 에이. 우, 우리 우, 함께잖아. 아, 못 이기겠다. 응? 나야 야 친구를 밀었어 네가밀었잖아 미친 새끼야 <웃음> 우리 죽어서도 하나야 <웃음> 친구를 밀었어 네가 내가 뭘 밀어 미친 <웃음> 야나 들켰어 들킨 거 아닌가? 아니아니야 야 방금 이쪽 보고 쏜거 같은데 아니네 너왜 그러고 있냐 허킹에 어떻게 살아있냐 야 자기장 온다 아무튼 너본거 같아 오 물쓰고 들어가 물쓰고 들어가 아, 됐다. 와 아니 야 아이디가 섹시킹인데 졸라 하나도 안 섹시한 플레이 하는 거봐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매력 없다 인신공격 해버려 하나도 안 섹시킹 자 여러분들 오늘 개같이 망했고요 자신 보지 말죠 재밌는 부분 많이 나왔어? 전만전 모르겠네요 유싹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요 예쁜 김한이에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본다고요 어. <웃음>